예. 같이부 하나님의 신신당부.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이제,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재앙이 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재앙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은 우리에게 선례가 되어서 전례가 되어서 앞으로 종말에 나타날 재앙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게 될 줄로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기록된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증거가 되어서 앞으로 나타날 모든 종말이나 그 재앙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에큰 영광을 돌렸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하는 곳에 밤에 불 기둥이 항상 있었어요. 애국 백성들이 쫓아왔지만, 이쪽과 저쪽을 하나님의 불기둥으로 가로막혀서 저쪽은 흑암 속에 있게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 있는 곳은 불기둥으로 보호하게 하셨어요 자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광야 생활이 들어갔는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나타나서 보여도 저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고비고빈 마다 신앙생활에 위기가 찾아왔어요 능력이 있고 기적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위기가 조성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불순과 불신과 불순종이 내 안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감사도 내 안에서 만들어지고 불신과 불순종과 불평도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한 그릇 안에 이런 것들이 다기죽박증이 돼서 있는데 은혜를 받아야만 내 안에서 이것이 걸러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지 않으면 걸러지지 않습니다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육체 안에 내면에 영적인 부분도 있고 혼적인 부분도 있고 육신의 기질도 있고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데 은혜 받을 때는 영적인 것이 튀어 올라오고 그러면 육체를 통해서 할렐루야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가 떨어지면 육의 시각으로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이것이 같이 속에 있는 것과 합작품이 대해서 툭툭 튀어서 올라오는 거예요 원망 불평 시기 질투 욕설 음담배설 여기다 이제 행위까지 같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릇 안에 육체라는 이 그릇 안에 이 오만 가지가 우리 안에 다 담겨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네. 은혜를 받아야 한다 네. 할렐루야 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내산에 도착할 때까지 구구절절 정말 로 힘든 경험을 많이 했어요 예. 하나님의 능력이 보입니다 구름기둥이 보입니다 불기둥이 보입니다 만나와 메추라이가 날아오고 아침에 만나가 내려옵니다 그래도 내 안에서 올라오는 것들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얼마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육체가 있기 때문에 육체는 편한 삶을 원합니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쉬게 해주고 편하게 해주면 육체는 좋아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영은 내가 영적으로 살지 않을 때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보지 않을 때내영은 탄식하고 고통을 받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성령께서 내 안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계속 탄식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 감동을 받으시는 분도 있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계속 탄식만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겠어요 그분이 이 영혼을 내가 어떻게 하지? 이 영혼을 내가 어떻게 하지? 떠나버릴까? 손 떼일까?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그랬는데 성령님으로 하여간 근심시키는 일을 거듭거듭 하는 거예요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고 그랬죠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근심하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영원히 함께하십니다. 성령님은 어떠신 분입니까? 떠나가시는 분입니다. 영원히 함께도 하시지만, 떠나가실 수도 있습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탄식하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소멸하시는 분이십니다. 스스로 소멸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없어서 약해져서가 아니라, 우리가 거듭 거듭 성령님의 역사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성에 귀에 기울이지 않고 무지하면 성령께서 소멸하시는 거예요. 떠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근심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을 해도 행동을 해도 뭘 보고 뭘 움직여도 생각을 해도 성령께서 근심시키는 것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신의 능력을 보여주고 기사와 능력과 이적을 보여줘도 하나님은 걱정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말씀은 하나님의 신신당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심정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이 기억장치에 문제가 있어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내가 기억을 얼마나 하나님에 따라 달려있어요. 앞으로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예수님과 구원받았으니까 앞으로 계획이 중요해요. 반드시 나는 예수님과 구원받아서 지금도 구원받았지만 구원의 완성을 했을 때 우리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좁은 길로, 좁은 길로, 좁은 길로, 좁은 길로 가야 돼요. 육체를 쳐서 복중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잘못된 길로 가면 아니다. 다른 거 보지 마. 다른 말 하면 안 돼. 그런 말 먹으면 안 돼. 그런 생각 하면 안 돼. 그러면서 육체를 쳐서 가지치기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포도송이가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겁니다. 포도나무의 생명은 가지치기를 잘하는 거예요. 가을에 포도나무 열매 맺고 나서 겨울에는 가지치기를 합니다 가지를 잘 쳐줘야 그 다음에 풍성한 열매를 맞을 수 있어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봐도 불체험을 해도 구름기둥을 보고 만남의 저를 먹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얼마 가지 않습니다 왜?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들을만한, 볼만한 말씀이 없는 거예요 들을만한 기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다아 들만한 우리 신경 상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지 50일째 되는 날 걸어서 걸어서 걸어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사람들은 신해산 바로 앞에 신의 광야에 도착을 해서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말씀이 없으면 안 되겠구나 내가 너에게 말씀을 주고 계명을 주리라 능력과 역사와 이적이 나타나도 이 백성은 말씀을 좀 줘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올라오너라 해가지고 맥추절 절기에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 십계명 맥추절은 말씀을 받은 날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목회도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은혜나 은사나 계시나 영안이 열어졌다 할지라도 잘못되지 않으려면 그 사람이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의 사람이어야 되고, 말씀의 능력이 있어야 되고, 말씀이 칼처럼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 뿌리가 약해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이 유지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제자 훈련을 들서 말씀이 되기도 하지만 말씀이 살아서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말씀과 함께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결국에는 말씀이 없으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기 무너지고 저기 무너지고 무너지고 또 말씀 말씀하는데 그 말씀 말씀을 많이 한다고 해서 말씀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말씀의 사람은 아니에요 말씀은 그 사람이 심령 속에 박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신령에 밭이 무엇이냐? 밭이 어느 정도냐? 길가와 같은 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가시던 불이 있고, 좋은 밭이 있어요. 좋은 밭은 내 안에서 자꾸만 컬러줘야 돼. 길가와 같으면은, 딱딱하니까 곡갱이로 땅을 파야 되고, 가시던 불이 있으면 가시를 걷어내야 돼. 세상에 염려, 근심, 걱정이 가시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것들이 계속 가시처럼 내 신경을 막 쑤셔요 돌짝바깥막 걸러 내 안에서 딱딱한 것들이 너무 많아 눌려있는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걸 걸러내야 내 신경이 깨끗해지고 옥토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옥토가 되는 것은 이론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부셔야 되는 거예요 걸러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걱정이 많으셨어요 내가 내 사랑하는 택한 백성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치고 싶다 이방 민족은 이방 민족끼리 살려고 그러고 내가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은 이방 백성들과 좀 다르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더 깊이가 있게 만들고 더 수준 있는 백성이 되게 만들고 그래서 많은 이적과 기적과 능력과 치와 엄청난 눈을 보여줘도 깜짝깜짝 돌리면서 깜짝 하나님이 다 하셨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 할렐루야 아멘 자고만 일해도 눈물 흘리면서 감사하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껍데기는 내가 한 것처럼 보여도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내가 돈 벌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죄를 열심히 하고 헌신한 것처럼 보여도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민족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수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수준. 믿습니까? 네. 예. 이적기안났다 놔도 상관없어. 말씀 한마디만 들어도 오늘 저 말씀은 나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나 부서지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 할렐루야. 예.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것을 보고 느끼고 감동하고 늘상 새롭게 내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기 상태를 진단하는 거예요. 남을 진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상태를 진단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주일 아침에, 어느 분이, 목사님, 목사님, 나이 사모하고 같이 못삽니다. 주님은 뭐라 그러시는지 이야기해달래. 나 환장해. <웃음> <웃음> 여러분, 부부가 싸웠어. 남편이 볼 때는 아내가 바람난 것 같고, 아내가 볼 때는 남편이 바람난 것 같고, 이분들이 교회 집사야, 장로 만약에 그렇다면, 이 사람도 기도하는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기도 해요. 근데 막 자기 나라도 이 방에 가서 저 방에 가서 각방 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누구 편이실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주님이 누구 편인 것 같냐고요 똑똑한 여러분들이요 거듭남 여러분들이요 좀 대답 좀해보시오 내가 진짜 상담하기 어려운 게 그거 주님은 누구 편이냐 이거 까르는 거예요 아 미치겠어 목사님 주님은 뭐라고 그러십니까 말도 이상하네 그, 그걸 왜 나한테 물어보냐 여러분 다른 사람의 죄에 절대 간섭하지 마세요 같이 살라 헤어져라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결혼해라 결혼하지 말라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에서는 재혼을 하든 혼자 살든 또 결혼을 하던 간에 목사님한테 와서 이런저런 일으켜서 결혼을 하면 아 그럼 잘, 잘 됐네 축복 해줘요 목사님 제가 이혼하고 혼자서 몇십년 살았는데 마음이 맞고 뜻이 맞고 기도하고 영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끼리 받니다아 그래요 잘 돼. 다시는 해주지 말아요 기도해 줍니다 뒤로 쏘고 쏘고 쏘고 누가 누구나 기도하자 아이씨야 조용히 해요 서로, 서로 사랑하고 잘 하려고 하는잘 되는 쪽으로 가야지 안 되는 쪽으로 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음에안 들어도 당사자들이 좋아하면 살아야지 어떻게 해 나도 사는데 항상 뒤를 생각하고 말을 해야 돼요 우리 사모님은 내가 말을 하면은 적어도 두수세수네수백 수를 보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무서워 또 사무실에서 이윤상 집사한테 또 이야기하면서 마이크 틀어놓고 또 듣는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옆으로 세면안 됩니다 이상하게 이부대는 이렇게 시간이 끼는지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야, 이 바보야. <웃음> 무슨 말인지 아는지 모르겠네요.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우리 딸이 이제 막그 서로 의견이 안 맞는, 그래서 방에 쫓아가가지고, 하는. 핸드폰이 하나! 지금 뭐 하는 거야? 기도해야지! 핸드폰 탁 쳐보니까 야이 바보야 이렇게 보냈어 우리 딸이 딸이 보낼 사람이 누구겠어요 똑똑하십니다 그게 누구겠어요 그러니까 답장이 뭐라고 나온지 아세요 그래요 나는 바보요야 나는 솔로몬이 그말 때문에 나 솔로몬한테 뿅 갔어요 인격이 와. 그리고 또, 또 뭐라고 하냐면 나는 영원한 바보가 되고 싶어요. 와 이게 뭐냐면 바보 바라볼수록 보고 싶은 남자. 해석을 잘해야 돼요. 머리가 또라이다. 이게 아니고 그 내가 솔로몬 이리 와봐. 야너 진짜 정말 멋있다. 나너 다시 봤다. 속으로 그런 말을, 그런 말만 뽀뽀를 한번 해줄까? 여러분, 어떤 소리도 내 안에서 걸러서 생각하고 은혜스러운 말로 승화시켜버리면 그 사람의 인격이 더 빛나는 거 여러분 아세요? 네, 예, 빛난다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정착이 되고 그 말씀이 심령에 확 잠겨 있을 때 그리고 그 말씀이 계속 유지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네요 하나님이 욕사하신다니까요 그 그러니까 상담하고 문자하고 그래도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 이 하나님께서 목사님하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잖아요 같이 살든지 안 살든지 거기에 나를 끌어들이지 마세요 내가 무슨 판단관입니까 재판관입니까 그 죄에 나는 간냐하고 싶지 않습니다 당사자들이 해결하세요 그게 주님의 뜻이겠죠 살아라 지만 주님이야 백 번이고 천 번이고 살아라 그러시지 안 맞아도 살아라 틀려도 살아라 그런데 어떻게 매맞고 살수 있고, 맨날 가난하면서 어떻게 살수 있고, 욕걸 계속 하는데 어떻게 살수 있겠어요? 인간편에서 에서 보면 인간 보면. 그건 가자가 안아서 해야 하는 거예요. 서로, 그래도 부부 생활은 하나는 주고 하나는 받는 거예요. 도움을 주기도 하고 도움을 주면 나눠도 도움을 받는 거예요. 이게 부부 사이예요 그리고 같이 맞춰야 되는 거야. 성격이 안 맞아도 서로 맞춰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영혼이 안 맞으면 뭐 할수 없는 거고. 결혼해서 살아보면 다그나무의그 가지에요 거기서 거기야 이제 예. 자 그런데 하나님의 걱정이 많으셨어요 우리를 만들어 놓고 지어 놓으셔도 걱정이죠 하나님은 택한 예. 백성들에게는 여러 가지를 양육하고 싶고 훈련하고 싶고 우리의 자녀들은 많은 것을 통해서 가르쳤어 학원을 보려서 그렇게 막 하고 싶잖아요. 부모가 할수 있는 한 허리띠 졸라매고 피아노도 가르치고 싶고 태권도 학원도 보내고 공변 학원도 보내고 영어 학원도 보내고또 무슨 운동학원도 보내고뭐뭐뭐도 보내고 뭐도 보내고 계속 그렇게 하고 싶다니까 왜 자기 자식들이 똑똑하고 지혜롭고 항상 그렇게 살기를 원하셔요? 하나님도 이방 사람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이 좀더 영적으로 깨끗하고 수준이 있고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과 능력을 보여주는 것도 그거예요. 자, 내가 너에게 체험을 준다. 잘 보고 믿어.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라자 봐라. 누가 홍해바다를 가르겠느냐. 누가 아침과 저녁에 만나와 매추러이가 내려오겠느냐. 잘 보고 믿어. 그것을 보고 느끼면서 감동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 과거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사건을 기록한 성경을 보면서 더 많은 감동을 느끼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현장에서 가장 기준 있게 FM으로 표준에서 샘플이 되는 백성도 있고 저와 여러분들은 나중에 태어나 수천 년 후에 태어났으니까 그런 조상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생활했던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것을 보면서도 타락해 갔어요 점점점점 이탈되는 무리가 막 생깁니다 막 생겨요 처음에는 할렐리아고 아멘하고 우와 엄청나다 자 봐봐 불귀둥이 내려오기 시작한다 불귀둥이 내려오신다 불귀둥이 내려온다 불귀둥이 내려와서 이스라엘진을 따뜻하게 줍니다 이제 하나님이 걱정하시는 분이 그거야 50일째 되는 날 맥주절 절개 때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는데 이거는 부드러운 권면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강력하게 외치고 말씀하시고 절대적이야 절대적 절대적인 하나님의 명령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은 다 절대적인 말씀입니다 나에게 선택권을 주셨지만 이거는 절대적인 명령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안 지키면 안 돼. 밥 먹어. 밥을 먹든지 안 먹든지 네 마음대로 해. 이게 아니고 밥을 먹을 수 있는 것은 먹든지 안 먹자는 건 너의 선택이야. 그러나 먹으면 나는 건강할 것이고 성장해 갈 것이고 육체와 함께 정신과 영까지 몸의 모든 구조가 다한하게 성장할 거야. 이건 먹어. 영양소가 있는 음식이야. 먹어. 설명을 해주면서 설명을 아무리 해도 자녀들이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러면 혼내잖아요. 먹어. 그러나 먹는 것은 내가 먹어야 돼요. 누가 대신 먹여주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선택은 나에게 있지만 이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먹어야 하고 의무적으로 순종해야 되고 영적기 때문에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전체적인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면 주님 나라에서 빛날 거예요 주님 나라에서 꽃이 될 거예요 할렐루야 명령이어요 이거는 맥주절 절기는 예.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지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걱정하시는 거예요 안 지키는 이유는 뭐냐 그 많은 영적 체험을 하면서도 자꾸만 죽고 불순종하고 조어주 죽는 이유가 뭐냐 면 하나님의 걱정하실 때몇 가지가 있었어요 첫째 교만하기 때문에 죽었어요 습관적으로 교만해 어떨 때는 순종을 잘하는 것같아도또 고비를 못 넘어가서 확올라오는내 안에서 교만이 또 올라오는 거예요 교만은 하나님이 물리치시고 겸손은 가까이 하신다 겸손한 자는 가까이 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참손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교만은 하나님이 물리치신다니까 말 한마디에 천량 빚을 갚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은혜스러운 말을 해야 돼요 은혜스럽게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성을 교만하게 될까봐 염려하세요 두번째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끊어진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우상 숭배 지나가면서 행로에 가면서 신의 산에 올 때까지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보니까 너무 쉽고 재밌게 사는 거야 우상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암몬족성, 무압족성, 블레셋 사람들 보니까 신이 그렇게 많아 그리고 신을 막 만들어내 비를 부르는 신 또 해를 어, 어, 또 햇빛을 주는 신 무슨 신 무슨 신 무슨 신 무슨 신쭉 사람들이 막 만들어. 이렇게 생겼다 저렇게 나 사람의 얼굴 동물의 얼굴 그런 모습들또 생겨 알지도 듣지도 못한 나무 돌을 깎아 가지고 자기들 신이라고 그렇게 향해요 남신과 남신이 있고 여신이 있고 자기들 생각할 때이 신이 둘이 같이 몸을 섞는다. 그래서 난 자식에 또 신이 있다. 바다에도 신이 있고 바람에도 신이 있고 햇빛에도 신이 있고 구름신도 있고 땅신도 있고 별이별 신을 만들어서 상상을 해서 신을 척척척척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시대를 볼때 우리는 전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만 믿는 유일신인데 그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의 신을 따라서 계속 가는데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너무 편하고 재미있고 즐거우면서 신을 많이 섬기고 육체가 쾌락 위주로의 삶을 살수 있도록 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 우상숭배가 자기 자신이 우상숭배예요 심지어는 그 우상 앞에 자기 자식도 막불 속에서 집어 던져요 몰록에게 가서 불 속에 집어 던져요 불을 막 지나가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드렸어요 하나님이 열받으셨어요 내가 그렇게 능력을 많이 부어줘서 저에게 의심하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또 하나님은 걱정이 많으신 게 뭐냐면 믿음이 엄청나게 생기도록 기적과 능력을 부어줬는데도 불구하고 얼마 가지 않아요 믿음이 순간순간 흔들리고 약해져 버려요 방금 믿음의 고백을 했는데 여호와 그는 참신이로다 여호와 그는 참신이로다 홍해바다를 건너서 3일 밤낮으로 미리암과 모든 여자들이 속옷 치며 춤추며 찬양을 했는데 그들이 무렵다고 원망하고 불평해서 죽고 가늠하다가 죽고 우상숭배하다가 죽고 다투다가 죽고 계속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너무 적어 그리고 믿음이 있 너무 형편없이 약해 믿음을 써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세 이상 된자 예굽에서 20세 이상 된 자는 가난 땅을 가는 과정에 40년 동안 다 죽었어요 오직 눈의 아들 여우수와 여분네 아들 갈래 빼 놓고는 다 죽었어요 모세도 죽었고 아론도 죽고 미리암도 죽고 훌도 죽고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까지 다 죽었어요 왜? 그때그때마다 순간순간마다 분노, 치밀어 오르는 분노라든지 자기 안에서 육신의 청력에 이런 기질들이 올라올 때 다시 화를 다스리죠 요 모세도 화를 다스리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분노 잘 다스리기 바랍니다 아멘 합시다 음란도 음욕도잘 다스리시고 남을 판단하고 헤아리는 것도 잘 부셔야 됩니다 여러분 매주마다 보면 하루에 흉악한 살인사건들이 왜 그렇게 많습니까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다 알죠 인터넷에 가서 채팅해서 만난 여자 남자 그런데 가가지고 이상한 짓하는데 여자가 거부하니까 그 여자를 죽여버렸어요 또그언니가 찾아가서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그 언니도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일 때 성폭행을 해서 죽이면 10년까지 안받는데요 뭐 5년 3년 뭐 8년 뉴스에 그게 나오더구만 보니 그냥, 그런 것 없이 그냥 살해를 나면 10년 이상 가고. 그러니까 미쳤어, 세상에. 지금 미친 세상에. 이딸 가진 부모는 어떻게 살라는 거야? 아들 가진 부모는 어떻게 살라는 거야? 인터넷에서 모든 죄와 악이 성행하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공부 잘하는 자학생이, 여학생이 인터넷에서 가짜,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과 사람을 만들 때 세상을 나는 함께했다 그런 씨알도 안 먹는 그런 소리에 미혹이 돼가지고 정신이 돌고 거기에 미치게 만들어요 믿음이 있기는 한데 믿음이 너무 적어요 믿음이 오늘은 확 올라갔다가 내일은 언제 밑으로 떨어질지 몰라요 오늘은 이마르타가 내일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업앤다운이 너무 심해요 내가 이루지 않은데 인간성이 점점 이상해지는 거야 정체성이 점점 이상해지는 거야 자꾸만 약해지고 심리적으로 약해지고 정신적으로 약해지고 영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내 안에 영적인 부분도 있고 육체정신적인 부분도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먼저 회복을 하고 내 안에 있는 영적인 부분이 회복을 해야 정신도 육체도 건강하게 컨트롤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혼관리 잘하세요. 여러분의 영이 간간하고 건강해야 여러분의 정신도 육체도 건강해질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있는데 너무 약해 빠져서 오늘 출중했는데 내일 타락할지도 몰라요. 오늘은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내일은 육체의 정력으로 끝날지 몰라요. 오늘은 정말 내일은 악평으로 끝날지 모르고 내일은 남을 판단하다 끝날지 모르고 저주로 갈지도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염려 하신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맨날 하나님이 이랬다 하나님이 오늘 이랬다 저랬다 저랬다 지겨운 거야 말씀 듣기도 지겨워 기도하기도 지겨워 만나와 며칠하게 거두러 가는 것도 지겨워 조금 게으름 피면 벌레가 생겨 조금 욕심이면 버러지가 생겨서 냄새가 나서 악취는 거야 그러니까 조그만 거 하나라도 매일 매일 나가서 하루분만 만나를 거둬라. 자기 먹을 만큼만 욕심을 부리면 버러지가 생겨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심지어는 매출하기로 고기를 해서 먹고 이빨 사이에 고기가 끼었는데 이것이 소화가 되기도 전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각 집에서 자기 혼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누구와 만나든지 장막에 사는 모든 말을 하나님은 다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괜히 따라 나와서 애국에서 가마솥 곁에서 고기를 실컷 먹을 수 있었잖아 여기는 맨날 메추라기만 이 새똥같은 메추라기만 먹고 거기서는 소고기도 먹고 돼지고기 먹고 닭고기도 먹고 뭐 이런 고기 저런 고기 다 먹었는데 그 고기 먹을 때 그냥 먹어 양파 있지 파 있지 부추 있지 이런 거잘버머리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노 그러면서 각기 자기 장막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못에 따라와서 이고생한다 생고생한다고 입이 이만큼 넓면 앙중앙중 하는 소리를 다 들었어요 하나님 은 장막에서 하는 소리를 다 들으십니다 얼굴의 안색이 변해서 울고락 불어한것 하나님은 다고 계십니다 그래서 화도 못 내요 그래서 인성도 못 써요 그러고 다시 말해봐 그런 말을 했다가도 바로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죄종 모세는 단한번 반성을 두번친것 때문에 그두번친 것도 그냥 친 거예요 이스라엘 배상들이 하도 변덕 들어오니까 이 종자들이 이스라엘 종자는 그렇게자몽 원망하고 불평하고 신세한탄하고 이러는 거야 이 반석에도 내가 뭐? 뭐? 이 반석을 쳐서 물을 내랴 근데 그것도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참아야 된다 죄종은 바보 털치가 되어도 두에마저죽으 탈지라도 죄종은 참아야 된다 이거예요 이거 죄종만 참나? 예수민 사람들이 다 참아야지 밟으면 밟히는 거야 지렁이처럼 꿈틀 하는게 아니고 발히는거에요 같이 합시다 주여 주여 죽여 주소서. 주소서 말씀이 있지만 기도도 하지만 예배를 드리지만 너무 지루해 지겨워 불 보는 것도 이제 지겹고 구름기둥 쳐다보는 것도 역겨워 만나 며칠하게 주석하지 않아 나안 먹을 거야 하나님을 섬길 때 지루함을 느끼고 실증을 느껴요 이게 한번두번 번 그렇게 되면 여러분 체질이 됩니다 기도 안한 체질이 되면 위험하고 예배에 상관없는 체질이 되면 골치 아픕니다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떠나는 거예요 주님 떠나는 거예요 오늘 일부때 등록하신 분이 경기도 광주에서 등록하셨어요 그래서 앞에 나와서 어떻게 등록하셨습니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남편이 반대해서 부인집사님 말하면 남편이 반대해서 여기 안왔대요 왜 반대했느냐고 그러니까 아니 교회가 없는 곳도 아니고 경기도 광주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주일날 쉬는 날인데 집에서 편하게 쉬고 싶고 시간마저 적당하게 슬슬 걸어서 앞에 갈수 있잖아요 그것내말이에 이제 교회가 너무 멀어서 안 온다는 거야 근데 어떻게 저녁 때 철야 기또얘기 한번 왔더니 완전히 별천재 딱 춤을 추지 막 환장하지 이쁜 딸내미가 또 이름이 또 황별이야 황별 아들은 황우주 우주와 별이 다 왔어요 여기에 우주와 별이 오는데 별도 아니면서 우주도 아니면서 안와 그러니까 끌려와서 와서 성령의 불받고 하나님의 일을 받으면서 하 이거이구나 하나님이 임자의 기름 음을 느끼면서 같이 울기도 하고 찬양하기도 하고 네 살짜리가 집에 가서 맨날 성춤을 준대 별이가 그러니까 젊은 아빠는 딸이 성형춤을 춘다고 오그락, 오그락 쪼그락 오그락, 쪼그락 이렇게 하는데 눈이 뿅 가지 안가겠어요 가자 해라 모르겠다 가자 황씨 가문을 빈대자 황우성 집사 가지고 안 된다 그래서 그냥 황씨가 왔어요 할렐루야 이걸 내가 해서 그렇습니까 오라 그래서 그렇습니까 네. 자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때, 만약에, 왜안 지루하겠어요? 왜 실증이 안 느끼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선택은 내가 하지만 의무적으로 지켜야 되는 명령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에요. 절대적. 할렐루야. 맥주절의 의미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한해첫 곡식을 거두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감사절이 맥주감사절 6월절은,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죽음의 문턱에서 넘어가서 6월절을 지키는 거예요첫 곡식을 심는 것이 6월절이라면 첫 곡식을 수확해서 거두는 것이 맥주감사주일 수장절 예. 칠칠절 초실절 예. 신약에서는 오순절이라고도 하고요 예. 영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안식 후에 첫날부터 40일째 되는 날 그리고 예수승천 10일 후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강림하시던 날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3대 절기는 무교절 유월절을 말하는 무교절이 있고 두번째는 맥주감사주일이 고 맥주절 세번째는 수장절 추석감사를 할수 있는 바로 그것입니다 자 그런데 절기 때는 내가 물질로 신앙을 고백하는 날입니다 신앙을 표현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도로 표현하기도 하고 믿음을 표현하기도 하고 말씀을 읽고 표현하기도 하고 순종하면서 표현하기도 하고 전도하면서 표현하기도 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기도 하고 그런데 특별히 절기 때는 제대로 된 물질로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것입니다 많이 가진 자는 많이 표현하는 것이고 가진 것이 없고 적은 자는 적게 정편에 맞게 또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크게 합시다 할렐루야 현금을 많이 해라는 것이 아니에요 많이 드리는 자는 많이 드리고 적게 드리는 자는 적게 드리는 거예요 가진 것이 없으면 적게 드리는 것이고 많이 해서 많이 드리는 것인데 그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믿음으로 많이 드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THANK라는 말이 THANK 감사하다 그런 뜻입니다 THANK th 이 말도 생각하다 그런 뜻인데 어원은 역시 같은 의미에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감사가 생각에서부터 출발을 한다는 거예요 어 감사와 생각은 어원이 같은데 감사를 할때 감사는 내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한 금을 드려야 되겠다 감사하다 이 말이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감사가 시작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각이 없으면 태산같은 은혜가 있어도 감사하지 못해요 아무리 불을 받아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몸이 건강한 것 감사하네 오늘 감사한금 좀 드려야 되겠다. 하, 내가 노가다를 해도 감사하네. 막 노동할 수 있는 건강 치료셔도 감사하네. 예. 감사한 마음이 자꾸 생기고. 지난주에는 저 멀리 한 청년이, 국사님, 제가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무슨 생각? 무슨 생각인데. 꼭한 번은 내가 성전건축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 아이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 아니, 꼭 드리고 싶었는데,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십시오. 그래? 알았어. 이름은 공개 안 합니다만은. 그래서 가져왔어. 천만원을 가져왔어. 절반은 성교금으로 돌릴까 절반은 건축원금으로 돌릴까 목사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래 알았어 그래서 기도를 하는 가운데 주님 건축원금을 600만원 먼저 넣었어요 400만원은 성교원금으로 넣으려고 하다가 아 이렇게 힘들게 생각을 해서 건축원금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건축원금 계좌에 그 형제 의 이름으로 넣었어요 자 이러면 감사는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다내 생각의 은혜를 받으면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할렐루야 비단 그 청년뿐만 아니고 주님께 모든 성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꽤 있어요 맥주주를 지키는데 누구와 함께 지키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나와 자녀 그리고 노비 자기 집에 머무는 손님 개 고아와 과부 자기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과 함께 지키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할렐루야 아멘 하고 그러면서 같이 신앙을 표현하는 거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아? 무슨 날인데요 주님이 그렇게 좋아하십니까? 당너 말이야 우리 집에 노비를 있는데 내가 해방해줄게 풀어줄게 아니야 난 여기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 그럼 오늘부터 노비 아니야 내가 친구로 생각한다 같이 즐기고 먹고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 주인의 믿음에 따라서 출애굽했던 중단 잡족들까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야. 계속 믿음의 사람이 돼. 자,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쳐부술 때도 12명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다 정탐을 해. 며칠 동안, 40일 동안 정탐했어요. 그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어. 그냥 가서 밟으면 밟히는 거야. 여리고야 무너져라 무너져봐 하늘에서 번개가 내려쳐서 여리송이 막 박살난 뻔한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리고를로 무너뜨릴 하나님은 두 명의 점탄권을 또 보내는 거야 왜? 그 성에 40년 전에 소문을 듣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 기생 라합의 가족 라합 한 가정 그 가정 라합이라는 여자 큰 여자 라합 한여자 때문에 라합의 가정의 식구들을 지체들까지 따 사는 거예요.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았어요. 신호로. 그때 라합은 거기서 두정탐꾼중 하나인 살몬을 만나서 눈에 맞아서 나중에 결혼까지 해서 나중에 보아스라는 부자를 만납니다. 보아스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정탐이 다 끝났어. 근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이 숨어 있단 말이에요. 그 백성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은 또두 명의 정당을 또 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살 사람은 살고 죽을 사람은 죽는 거예요 소문만 듣고 40년 전에 있었던 엄청난 사건을 40년 동안 기생납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이방여자가 기생이 소만 들어서 자기 신령 쪽에 각인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생라비의 가족들 외에는 절대로 피를 보지 못하게 하고, 다른 사람은 다 죽여라? 무섭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면, 확실하면 하나님은 새로운 메뉴를 가지고 경험하게 하세요. 살게 하십니다. 믿습니까? 마음은 좀 크게 합시다 하나님께 물질을 드릴 때는 앞으로의 계획도 있지만 현재 과거의 역사하시던 은혜도 있고요 물질을 드리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 바치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기본이지만 앞으로의 내가 가난을 면하게 하는 예방적인 의미도 있어요 여러분 자네들이 가난하게 살아야 되겠어요 다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저도 개척 처음부터 자녀들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사모님 이름으로 아프리카 성교를 계속 보냈어요 우리 교회도 어렵지만 우리 교회보다 더 어려운 개척교회 그 교회 가거나 목사님을 만나면가뜻이 각별하게 접대를 했어요 나를 위해서 누군가 기도만 해주면 나는 그 사람을 숨겼어요 형제들 중에서도 제일 밑바닥인데도 사모님하고 나고 정말 가난해 사는데도 불고 명절날 성, 어, 형제들이 오면은 달달 털어도다 삼기는 거예요 그것이 몸에 비었어요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추석 끝나면 이방 귀신들에게 축제를 합니다 제사를 드리고 귀신에게 풍면제 또 무슨 뭐 풍어제 산신제 용왕제 어천은 어천대로 농부들은 농부대로 들 천하 대장군 지하 여장군 이거 하면서 꽹과를 치고 메고치면서 장고치면서 동네를 다뛰어돌면서아 우리 신이 우리 말을 지킨 신이 우리를 이렇게 풍성하게 했다 그러면서 술잔치 먹는 잔치를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께 여러 가지를 가르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오직 믿음이 중요하다 믿습니까? 오직 감사가 중요하다 절기가 중요하다 그래서 오직 말씀과 믿음과 감사로 묶어서 생활의 새로운 기준을 삼으셨어요 그래서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깊은 감사가 나오면서 말씀에 능력얘기 나올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국가에서 하는 중요한 날은 절자를 붙여요. 덜 중요한 날은 날이나 일을 붙이고요. 그래서 3일절 만세운동이 일어났던 날이죠. 제헌절 법을 만들었던 날입니다. 광복절, 예. 우리나라가 해방됐던 날 광복절, 성탄절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할렐루야. 어버이날 어린이날 석가생일 1부 때는 눈치 빨아서 웃었는데 여러분은 안웃네이 2부 때는 석가생일은 좀 낮아 성탄절 이건 국가적으로 이거는 기념이 되고 영광 돌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할렐루야 석가생일은 뭐 예, 예, 설사병으로 죽었는데요 하여튼 예, 하여튼 여러분 예, 첫 수확의 기쁨을 주님과 함께 이거는 구원의 감격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죄의 신분에서 자유의 신분으로 주님이 바꿔주셨어요 독립을 할 때는 그 나라의 무슨 뭐 독립운동 단체 어, 중국의 뭐 우리나라 임시정부가 있고 3일운동도 하고 그러는데 이스라엘은 임시정부도 없었어요. 3일운동도 없었어요. 예. 오직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기월을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하나님이다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생각하셨어요. 능력을 베풀어도 말씀이 없으면 안되겠구나. 말씀이 없으면 망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할렐루야. 네. 우리가 영적 경험하고 뭐 체험하고 다 해도 말씀이 그 사람을 지배하지 못하면 위험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서 괴시나 환상이나 이런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야 잘못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시작! 할렐루야 눈에 보이는 말씀이 있어서 그래서 증거괴로 돌판에다가 하나님과 사람과의 계명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분명히 주셔서 말씀을 주시는 날이 맥주감사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축복도 체험해 보고 감사도 체험해 보고 내가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셨다 그런 체험을 많이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